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이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실시간 방송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방송 예약하는 방법이 달라졌는데요 새롭게 달라진 실시간 방송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의 상단에 카메라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을 누릅니다 이런 화면이 나왔을 때는 그냥 X를 눌러주시고 우측의 상단에 스트림 예약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방송 제목을 적으시고요. 그리고 공개, 일부 공개, 비공개 중에 공개를 설정하시고 설명란에 실시간 방송 간단한 설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을 할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날짜를 눌러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시고 시간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층을 이렇게 설정하시고 맞춤 이미지 썸네일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썸네일이 있다면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를 눌러주세요 썸네일이 있는 사진을 골라서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썸네일이 들어가고요 표시하시고요 연령 제한을 눌러서 18세 이상이면 이상인지 아니면 이하인지 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를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시하고 스트림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실시한 방송이 예약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뜨죠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 채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정된 실시간 스트리밍 이라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채널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 섹션을 추가해서 예정된 실시간 스트리밍 이렇게 클릭하시고 이걸 맨 위로 올리시면은 어, 예정된 실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예, 구독자 분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게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